안녕하세요, 개그맨입니다. 방금 미니미니 미니 방에서 액계를 몇개 훔쳐왔는데요. 오늘은 미니미니의 액계를 리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세요. 아, 어떤 게 좋을까요? 아, 요, 요 색깔이 아까부터 눈에 띄더라고요. 자, 개봉박두. 오호, 이거는, 어, 계란찜 같아요. 아, 제가 근데 용안 <웃음> 어, 근데 맛있는 쿠키 음식 하나요. 쿠키 하나 넣었나? 근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훔친 거를 미니미니는 모르거든요. 자, 코코걸 해보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아, 소리가 너무 경쾌해요. 오, 아, 이번에는 알로에스팅제 콩이 눈에 띄네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어때요, 이거는? 어? 어? 여러분, 너무 이상해. 손에 손이... 아, 밑간, 밑간이요 어떻게 된 거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야, 샤비트 같아요. 촉촉. 시원. 그리고 손에 안 묻어요. 아, 저는 손에 안 묻어서 이게 많이 드네요. 그럼 한번다포를 해볼까요, 여러분? 어! 작지만, 어, 하나 성공. 만지고 났더니 하얘졌어요 어 미니미니들 들키면 안되는데 아, 이번에는 이 색깔이 눈에 띕니다 음오 이거 아블린다 어 근데 어 손에는 제 손에 좀잘 묻는데요 음, 쉐빙폼이 들어갔는지 쉐빙폼 향기가 납니다 퐁당퐁당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바풍을 한번 해볼까요? 슉, 욱 너무 바풍이 됐어요 됐어요 제가 지금 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라서 아 점점 쓰러지고 있어요. <웃음> 정말 이게 영상이 올라간다음에 미니미가 니 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 저좀 도와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지난번 영상에 있었던 액캐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저의 첫 번째 영상에 나왔던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액 애캐. 음 자, 이번에는 제가 데뷔뽑기 영상에서 만들었던 액결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바블링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하이 썼는데 약간 진주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액계 색깔이. 오 여기 오도독, 오도독. <웃음> 오늘은 이렇게 미니미니 미니 몰래 세가지 어, 액결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꾹꾹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개그맨!